윙 i n 윙 c 윙윙 c k 윙 i n 빵! 자, h u c k Wing Chuck w i 나 g Chuck Wing Chuck Wing Chuck Wing Chuck Wing Chuck Wing Chuck Wing Chuck n 이 이건 뭐야? 이젝? i n g c h 뭔지 모르겠다 에미 센트럴 모드 K가 털 토글 모 뭐, 토글 마스크 아마 마스크 벗는 거겠죠? X가 리무브 슈트 슈트 벗는 거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왜 마크 있네 오! 일단 아이언맨의 그 모양의 기본을 만들었던 게 바로 요거거든요. 어디서 불러온 거지? 오 와! 자비스. 야이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비오오오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오오 재밌는데? 오 뭐야? 잘 만들었어. 오 이렇게 마스크 벗는 것도 예, 있네요. 와그야 아우 <웃음> 와잘 만들었냐 근데 나또 잠깐 내가 키 까먹었어 뭘 키? 어? 어애니였다 오케이 자. 우와! 이렇다가 새로운 슈트.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로블록스라고? 야, 누가 이걸 로블록스라고 생각해? 어? 와, 대박인데요? 와, 너무 잘 만들었다. 나 슈트를 좀 바꿔 끼고 싶은데, 오케이, 엑스였네. 오케이. 자 새로운 슈트 한번 껴봅시다 아이언맨의 기본이 되는 슈트죠. 마크 3. 음. 자, 와. 킴킴킴킴 자고. 오 예스. 이게 이제 그 아이언맨하면 나오 생각하는 그 슈트. 빵. 빵. 어. 어 재밌네. 자 이런 슈트였구요. 이번에 새로운 슈트 한번 해보자 어, 어 아이언맨 최초의 그 마크5는 없네요? 그... 있잖아 이렇게 막 착해가지고 변신하는거 그거는 없네 음 마크42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거 아닌가? 자또 나와라 마크42 우와 이게 아이언맨3에서 나왔던 슈트 좀 느리게 나온다 좀 느리게 날라온다 핫 빠 우와 이야 야, 쩐다 진짜 우와 대박인데 슈트 하나하나 구르는 것도 진짜 쩐다 자 저... 아고를 그아 그 제가 슈트 코드를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달고 있었는데 뭐야 이야 <웃음> 날라가다가 아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션 치할라인데 죽었네. 우와 가자 이야 이야 이거는 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옛날에 진짜 아이언맨 팬이어서 이런 거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네 마크 30와띠띠구 이거지 영화에서 나오는거 야 잉빵 그 있잖아 영화에 오뭐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그거까지 있다고 우와 대박인데 너무나 만들었다 게임 진짜 저 영화에서 나오는게 마크6였나 그 어벤져스1에서 그 있잖아 날나오는거막 띠띠띠띠띠띠띠띠 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아 되는거 그게 이건가? 이거 맞나? 우와 야 이게 가능하다고? 슈트에서 나오는 것도 가능하네 자 여러분들 가볍시다 우리 영화에서 나오던 거 있죠? 네. 불러놓고 간다 우와 오 이걸 로블록스에서 구현할 줄이야 야 미쳤다 야빙슝슝 로켓 오케이 와.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웃음>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와 뭔가 되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언맨 슈트를 사서 음 입고 뭐 이렇게 코드 입력하고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이언맨 슈트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게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와 야 이거 부품 파츠 날라오는거 봐! 이거! 음. 야... 근데 단점이 이게 잘안날 때가 있네 음. 제일 높은 빌딩 어디야? 거기서 한번 해보자! 우리 어빌레스 한번더 그거 해보자! 어... 재현! 재현! 자... 여기서... 오케이 자 마크6 했죠? 오케이 소환하고 우와 야 잠깐만. 아직 안 떨어졌어. 아니야, 떨어졌는데. 어, 아직 안 떨어졌는데. 슈트가 슈트가 살려졌어. 어라 슈트가 갑자기 날라와서 살려졌어. 다시 다시. 자, 소환. 우와! 데비스틸 빙. 꽝! 와. 안녕하세요. 어. 하이하이. 아 아무튼 이런 건데. 와. 아 로블록스 시작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게임을. 음. 자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아이언맨 팬, 히어로 팬이라면 한 번씩 외우셨으면. 좋겠다는 게임입니다. 자, 이상 아이언맨 타이쿤이었나 맞나요? 어, 아, 아이언맨 어 아이언맨 시뮬레이터 2였습니다.